안녕하세요 리치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20개월만에 염색을 했어요 모유 수유를 끊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어요 오늘은 제가 절충형 유모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리치가 많이 커서 7개월이 되었는데요 생후 3,4개월까지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5,6개월 때는 너무 더운 여름이었고 이제야 리츠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야외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디럭스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디럭스 유모차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절충형 유모차가 절실했어요 왜냐면 리치맘은 밖에 나가는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럭스가 너무 버거운거죠 저에게 우선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유모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유모차는 디럭스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 절충형 유모차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요. 아이의 연령과 라이프 스타일,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선택 전에 핸들링, 시트, 승차감, 폴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디럭스 유모차는 승차감과 안정성 면에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휴대용 유모차는 이동이 편해관이 용이하고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충형 유모차는 디럭스와 휴대용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만든 유모차인데요. 리치는 디럭스 유모차도 있고 휴대용 유모차도 있는데요. 왜또 절충형 유모차를 선택했을까요? 첫 유모차를 디럭스를 사야 될지 휴대용을 사야 될지 초보 엄마들은 고민이 많으신데요. 아기가 3,4개월 때까지는 외출할 일이 거의 없는데 요 병원 갈 때만 거의 나가셨던 것 같아요 디럭스의 경우에는 승차감과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매우 무겁고 폴딩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휴대용 유모차의 경우 안정성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는데요 결충형 유모차는 디럭스와 휴대용의 장점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새로 장만한 이지워커절충형 유모차 찰리 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지워커 브랜드란 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본사가 있고 유럽의 감성과 기술력을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독일, 영국 등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 45개국에서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유모차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이나 음식을 살때 리뷰를 많이 보는데요. 이 지역 커가 유럽 소비자 만족도 1위. 유럽 소비자 만족도 연속으로 1위를 하였는데요. 특히 핸들링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장점을 살펴볼게요. 안정적인 A자 프레임, 4개 휠 독립 서스펜션, 7kg 초경량, 기내 반입, 슬라이딩 캐노피로 아이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이 어댑터 장착시에는 10cm를 높여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고 아기에게 케어가 가능합니다. 양 대면이 가능하고 시트 각도가 175도 침대형 시트도 가능하고요. 어, 발받침은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 분리 필요 없는 무터치 폴딩으로 쉽게 접을 수 있고요. 이지워커 절충형 유모차는 디자인도 예쁘고 루치는 남자아이라 블루 색상을 선택했는데요. 핑크도 고급스럽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판매자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엄마아빠들 내 아이에 맞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